흑결전과 함께 보는 이슈 몰아보기 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결말은 사실 지금과는 달랐다 메타크리틱 유저 리뷰 방식이 변경되다 유비소프트 포워드로 신작들을 공개하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출시하자마자 확률 문제로 터지다 스마일 게이트 트리플 A급 게임 스튜디오 설립 이 내용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결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계속된 논란으로 식을 줄 모르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이번엔 또한 번의 인터뷰를 통해 유저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 웹진 중 하나인 게임이인포머는 지난 7월 14일 디렉터인 닐 드럭만과 각본가인 헤리 그로스와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를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각본가인 헤일리 그로스는 결말에 대해 많은 토의를 거쳤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엘리가 에비를 죽이는 것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엔딩은 제작진들도 당연하게 에비를 죽이는 쪽으로 생각했으며 이렇게 출시만 되었다면 지금 같은 큰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엔딩이 변해버린 것일까요? 처음엔 에비와 동행했던 인물인 레브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장이 각 본팀에서 제기되었었다고 합니다 이에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결국 에비와 레브 모두가 살아나간다는 스토리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각본가인 그로스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작 중간쯤 지나자 우리는 엘리가 에비를 놓아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엘리가 어린 시절의 엘리, 인간성을 가진 엘리, 조엘에게 영향을 받은 엘리가 여전히 캐릭터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럭만도 에비를 살게 하는 것은 처음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약간 바뀌었지만 더 등장인물에게 솔직히 지는 길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엘리가 에비를 죽이지 않는 것이 복수가 나온 괴물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치유의 길로 갈수 있다는 점이 옳은 결정이었다 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름의 철학을 담아 고심 끝에 변경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최악의 한수라고 봐도 될 만큼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결말로 변경하였다는 것에 대해 실망과 을표할수 밖에 없는데요. 뭐... 굳이 쉴드를 치자면 그래도 멀쩡하게 만들었었긴 했다는 겁니다 뭐 그거 말고도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요 게임의 평점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기는 메타크리틱이 유저평점 등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메타크리틱은 게임 출시 직후 유저들이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기존의 방법에서 게임 출시 후 36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저들이 해당 게임에 대한 리뷰를 남길 수 있게 변경하였는데요 관계자 측은 36시간의 대기시간을 부여한 건 게임 출시 이후 유저들이 충분히 게임을 플레이한 뒤에 정상적인 평가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게임을 플레이 하지 않았거나 얼마 플레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리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점수 관련한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던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리뷰 테러를 의식하고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게임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답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출시하는 게임들이 못해도 20시간에서 50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지녔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는 수준의 변경점인데요.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리뷰 테러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이런 변경점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단순히 미봉책에 불과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신작들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유비소프트 포워드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되면서 신작들에 대한 윤곽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어쌔신크리드의 최신작인 바랄라의 신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잉글랜드를 침공한 바이킹 시대를 그린 이번 작품은 다양한 쌍수무기를 들수 있어 양손 방패 같은 전투도 진행이 가능하며 스태미나 시스템이 추가되어 전작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회피나 공격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NPC들에게도 적용이 되어 각종 피니쉬와 처형 모션을 발동시킬 수도 있으며 합동 공격이나 여러가지 모션에 대한 디테일이 추가가 되는 등 전투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보스전 같은 경우는 역사의 기반을 둔 게임답지 않게 환영이 생기고 순간이동을 하는 등 상당히 판타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전체적인 전투의 속도감도 그렇고 여러가지 스킬들 또한 자유롭게 세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번 바랄라의 전투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좀더 게임적인 면모를 부각시킨 것으로도 보여졌습니다. 두번째로 공개한 와치 독스 리전은 새로운 플레이 개의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한 명의 플레이어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각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여러 명의 팀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번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조금 독특한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 전문가를 선택하여 각종 드론을 조종 혹은 해킹을 통해 기술적인 플레이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경찰을 선택하여 정부의 내부를 염탐할 수도 있고 전문 암살자를 선택하여 멋진 조니 커튼 플레이도 펼칠 수 있는 등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쾌남까지 다양한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지닌 팀원들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파크라이 6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공개한 트레일러에서는 카리브의 중심부에 있는 야라라는 가성의 국가가 배경으로 해당 지역은 안토니라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죠 눈에 띄는 점은 안톤을 연기한 배우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서 구스타보 프링이라는 악독하고 차가운 악역을 연기하여 큰 인기를 끈 배우 자한 카를로 에스포지토라는 점이죠. 정치적으로 잡음이 다분했던 쿠바를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의 트레일러는 안톤이 자신의 아들에게 수류탄을 쥐어주면서 시위대를 향해 던지게 하는 등 독재자와 시위대의 분쟁을 다룬 작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cgi 트레일러 외엔 별다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강렬한 한편의 트레일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2019년도 덕분에 cdpr에게 유럽 최대 게임 회사의 타이틀까지 내어준 유비소프트 2020년에 새로운 배틀러의 게임 하이퍼 스케이프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작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칼을 갈고 있는 유비소프트는 이번엔 몇 번이나 홈런을 칠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골에 남아있던 골수까지 살살 녹아버릴 정도로 재탕만 무한반복하고 있는 라그나로크 이번에는 라그나루크 오리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였는데 게임이 오픈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진에는 다양한 뽑기 아이템이 존재하였는데 그중 카드 자판기라는 아이템엔 오픈 후 파란색 등급 이상의 카드 한장 랜덤 획득 이라는 설명이 쓰인 채로 3 0 0냥 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등급 이상이라는 건 결국 파란색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나 뜨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몇몇 과금 유저들은 운영진에게 확률 공개를 문의하였고 그렇게 공개된 확률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파랑색 등급 이상의 아이템 드랍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만큼 해당 아이템에서는 파랑색 등급의 아이템만 들어있었을 뿐그 윗단계 아이템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파랑색 등급의 카드들 또한 주류 카드들이 아닌 유저들 사이에서 좋지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카드들이었죠 이에 많은 유저들은 격분하여 해명과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영진 측에서는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아이템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추가할 예정이었기에 파란색 등급 이상의 아이템 포함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구매자들의한에서 소모한 재화의 10%를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해당 상품의 확률이나 획득 아이템 리스트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며 아예 없던 고등급 아이템이 포함된 듯하게 명시를 해뒀다는 건 사실상 사기 행위에 가까운 수준인데 단 10%만 환불을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결국 유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운영진 측은 추가 공제를 통해 사용한 재화에 100% 환급을 약속하며 사건은 어느 정도 해결된 흐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7월 7일 출시한 게임으로 아직 서비스를 진행한지 한달도 채 안된 신생 게임인데요 이번 사건 외에도 코스튬 뽑기 확률인 0.05%를 0.5%로 적용하는 사건과 지나치게 좋다는 이유로 사전공지 없이 코스튬 아이템 판매를 중단시켜버리는 등 시작부터 잡음이 상당한 편인데요 최근 경쟁작이라고 할수 있는 바람의 나라 연이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게임을 즐기고 있는 지금 과연 이번 사골국의 운명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크루스파이어의 대성공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둔 스마일게이트가 트리플 A급 게임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스마일게이트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스마일게이트 바르셀로나라는 법인을 신설하였는데요 해당 법인은 차세대 콘솔 기기에 맞는 AAA급 오픈월드 장르의 게임 개발을 목표로 삼고 락스타, 유비소프트 등 대형 게임 개발사 출신의 개발자들로 해당 법인의 이론들을 꾸렸다고 합니다. 크로스파이어로 큰 성공을 거둔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크를 통해 국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으며 스토브라는 새로운 ESD를 신설한 이후 본인들의 게임뿐만 아니라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나름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개발사인데요. 본인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를 마이크로소프트 레메디엔터테인먼트와 협업을 통해 싱글플레이 콘텐츠 제작에도 신경을 쓴 크로스파이어 X를 선보이는 등 여러모로 콘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게임 시장에 염증을 느낀 많은 소비자들이 콘솔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몇몇 국내 개발사들이 콘솔에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개발사들이 이렇게 콘솔 게임 개발에 힘을 써준다면 몇 년간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한국 게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압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몇년 뒤엔 한국에서 고티받는 게임이 나오게 될지? 엑스박스 컨퍼런스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차세대 콘솔은 플스냐 엑스박스냐로 엄청 갈릴 기로에 놓여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도 이야기이지만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 1시부터 시작되는 엑스박스 게임즈 쇼케이스 행사 꼭 챙겨보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